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 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7일 밤이네요 어느새 장미꽃 는쿨이 빨갛게 예쁘게 필 그런 계절의 여왕 5월달이 3일 뒤로 다가오네요 오늘은 저쪽 하남 위쪽지방 수도권의 조정대상지구인 수도권의 하남미사지구인가 그쪽에서 대신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 그동안 그 지역에 온 가족이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데 다지역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어, 세대주이신 그 사장님 한 분만 다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직장을 이제 주말 부부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어, 이럴 때 어, 아파트 분양 청약을 일반 분양 청약을 하려고 하면 과연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문의하는 그런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까 하거든요. 먼저 이렇게 네이버에 제가 근본적인 법령을 한번 찾아봐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걸 클릭하시면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 법령안에 잠깐만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걸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어떤 그 규정이 되는 그 법령이나 그뭐 시행령이나 그런 시행규칙 안에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아, 요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일반 분양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보면. 이 중에서 오늘 그 사장님이 질문을 주셨던 내용은 여기에 있는 별표 1 가점제 적용 기준 여기에 보시면요 가점제 적용 기준 잠깐 한번 열어볼게요 요 안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하면 어 여기 가는 어,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다음엔 요거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오늘 그 사장님이 질문 주셨던 거는 요 내용이에요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어, 요거 잠깐만 짧게 짚어봐 드릴까 합니다. 어, 그 사장님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가이드를 드렸냐 하면, 일단 세대주가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청약, 그, 일반 분양 청약은, 조정대상 지역은 세대주만 가능해요. 청약 자체가. 그래서 사모님을 세대주로 바꾸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제 세대주가 되셨죠. 청약통장은 각각 다 이제 2년 이상 어, 통장 그거는 다 충족이 됐다는 전제하에 세대주여야 하니까 사모님을 세대주로 바꾸시고 세대주 바꾸는 건 간단하거든요. 그냥 동사무소에 가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꿔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거냐면 부양가족의 그 다음에 사장님 질문이 그러면 객지에 주민등록을 옮겨있는 어, 저도, 그, 부양가족 점수에, 부양가족 수에 포함을 할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을 제가 받으면서, 아, 이 근본적인 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1, 가점제 적용 기준. 여기에 나목에 보면,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이래가 나와있죠. 일번 항목에 부양 가족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일 현재 요 모집 공고 일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공고 일 현재라는 단서가 늘 붙어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 그 배우자 그 사모님이 세대주로 변경을 하신 경우에는 그 사모님이 주택 공급 신청자가 될 거고요. 그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그 사장님이 되시겠죠.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라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그 사장님은 다른 지역에 전출을 해서 주민등록이 가 모든 가족은 조정지구에 있고 그 사장님만 예를 들어 부산으로 오셨어요. 조정지구에 있는 세대주로 변경한 사모님 명의로 1순위 청약을 할때 다른 지역에 와 계신 이 사장님 부양가족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정의가 딱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정적용기준에 그 배우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이 말이죠. 배우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음, 그러니까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는 미혼으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부부는 주소를 달리해도 다 포함이에요. 포함 안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혼 수료에 도장 찍어야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주소를 그 어디 갖다 놔도 하나로 묶어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는 미혼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 21살인데 그냥 뭐캠퍼스뭐 뭐 시시커플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제외됩니다. 이거는. 근데 35살이에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포함이 되는 그게 있는데 30세 이상인 경우에도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자녀죠, 그죠? 자녀? 아, 직계존속은 부모님이죠. 아유, 왜 이럽니까? 그 부모님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 가족으로 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님인 경우에는 부모님 경우에는 3년 동안 주민등록이 한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만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 중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집을 안 가지고 있는 무주택이어야 이거를 부양가족에 인정해준다. 을이 말이죠. 이 말은. 맞죠? 부모님은 주민등록 3년간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없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그 다음에 3번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집계비속 직계 비속이 자녀죠 근데 30이 넘도록 시집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1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계속하여 계속 이라는 말이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계속하여 주택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른이 넘었다. 엄마한테든 아빠한테든 어쨌거나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은 계속하여 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6개월 있다가 다른 데한달 나갔다가 다시 또 주민등록 와서 6개월 있었다. 그건 인정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같이 해야지만이 됩니다. 나이 30이 넘은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한다. 단위의 경우는 미혼으로 한정한다. 이래 되어 있네요. 그죠? 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이런 질문을 주셔서 뭐 제가 제 맘대로 답을 드릴 수도 없고 해서 이걸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한번 더 정리해 보면요. 부부는 주소를 달리해도 일단은 부양가족의 포함, 그 다음에 어 세대주로 이렇게 있다가 세대주가 다른 데로 갔다. 조정지역인 것 같으면 세대주를 변경을 하면 될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잠깐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는 미혼으로 한정한다고 라 되어 있네요. 자녀도 다른데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죠? 부부는 다른데 돼 있어도 포함되는데 자녀는 미혼인 자녀만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어 아까 집계존속 부모님은 3년간 어 주민등록을 같이 해야지만 이 인정을 해주는데 집이 없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0세 이상인 자녀, 30세 이상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같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네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미혼인 경우는 1년 이상 안돼 있어도 되겠죠. 뭐 오늘, 내일 모집 공고일이다. 오늘 가져와도 된다 이 말이죠. 왜 1년이란 단서는 30세 이상에만 붙어 있으니까. 다만 미성년자도 주민등록이 같이 안돼 있으면 이건 인정이 안 되는데 단 하루만 올라와 있어도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미혼은 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 30세 이상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정리됐습니까? 알면 쉬운데 이것도 모르면 잘못하면 헷갈리겠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 우리가 일반 분양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은, 온갖 뭐 블로그, 뭐 유튜브, 뭐 이런 거를 다 찾아보는 거 중요해요. 이해하기 쉬워서. 근데 가장 기본은 이렇게 법령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네이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걸 딱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검색칸에 요각 항목별로 이렇게 쭉쭉 항목별로 다 찍어 놔놓고요 원하는 걸 이렇게 법령 제목을 넣으시면 됩니다 뭐 있는 것 중에 하나에는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본문 같은 걸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다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또 다른 어떤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업로드해 놓은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모든 걸다 맞게 업로드를 한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법령 안에서 보시는 게 가장 옳습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오늘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나 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남천 삼익피치에 이제 손님이 계셔서 집을 하나 볼까 하고 거기 이제 부동산을 갔었어요. 한참 이렇게 손님을 옆에 이제 모셔놔놓고 어, 그쪽에 공동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그 소장님이 브리핑을 하고 계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에 들어오신 손님들이 저를 다 그냥 아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보니까 처음부 유튜브를 다 보고 계신 것같고요 아유 나 초롱부동산 소장님 아니냐고 <웃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저는 다 모르는 그런 처음 뵙는 분들인데도 그래서 굉장히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부동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굉장히 오랜만에 몇년 만에 사직 수영장에 같이 수영을 오랫동안 다니던 그 오라버니 한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아 그래 부동산 뭐 대운동으로 갔다면서 이러면서 유튜브 보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거의 40년 만에 어, 또 이렇게 굉장히 소식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이렇게 궁금했던, 그런, 그런 분이 또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 아, 참 유튜브를 하면서, 어, 반갑고, 또 소식도 궁금하고, 이랬던 분들의 근황을 듣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이 뭐, 유튜브에 얼굴을 홀라당 제가 쪽을 다 팔아갖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얼굴을 안 내고 전화번호 오픈 안 하고 이렇게 유튜브만 올리시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됩니까? 너무 많이 오픈돼 있어서 불편한 점도 참 많습니다. <웃음> 다른 구역에 이렇게 임상활동을 가려고 하면 저보다 뭐 웬만한 분다 그냥 초롱소양이를 다 알아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앉아 있다가도 제가 말을 몇 마디만 하면 목소리를 듣고 다 아시는 거예요. <웃음> 아, 어떡하죠? 저 다른 구역에 임상도좀 다니고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웃음> 아, 그렇지만 다들 도 반가워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굉장히 보람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제대로 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또더 크게 와 닿고 그렇거든요 아,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뭐 초롱부동산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가파르게 좀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는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도움 되시는 거는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구독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